뜨거운 태양이 온 생물과 자연을 건조하고 있는 이곳은 사막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라도 하늘에서 쬐는 햇빛에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듯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지형이죠. 이렇게 화끈한 상황에서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선인장밖에 없을 겁니다. 듬성듬성나 있는 선인장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다보면 알수 없는 사면체 유적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피라미드인데요. 중앙 부분의 삼각형 모양과 두 개의 기둥 부분이 피라미드의 특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피라미드와는 그 형태가 다소 다르게 생겼지만 오버월드 피라미드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영엄하고 고혹적인 피라미드의 분위기에 플레이어들은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는 것도 잠시일 뿐 우리가 피라미드를 찾아온 이유는 관광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피라미드 속에 숨어있는 이름난 보물들을 찾기 위함이죠.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어떤 흉악한 몬스터들도 플레이어를 막을 순 없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중앙의 테라코타를 파헤치면 보물이 나온다는 전설을 들은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땅부터 파봅니다. 하지만 조심성 없이 무작정 땅을 파다가는 징징이 문화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고대인들이 설치해놓은 함정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플레이어들의 수는 무려 9,3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상자 안에는 에메랄드나 인챈트북 화약, 황금사과가 주로 들어 있으며 우리조와 다이아몬드라도 얻게 되면 그날 하루종일 싱글벙글 할수 있었죠.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사막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피라미드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막 위 모래알들을 밟으며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